이 70년도에 만들어졌던 요 작은 개발 하나가 지금 2020년이죠 곧 2020년도 산업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화학상 자 어,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한 미국, 영국, 일, 영국, 일본 과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벨 평화상 말고는 뭐, 노벨상, 받은 게 없죠. 근데 일본은 지금, 뭐야, 몇 명째야 벌써? 어 일본은, 일본은 몇 명째지? 어 아무튼, 노벨, 뭐 과학, 기초과학적으로 일본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일본이 계속해서, 어 노벨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이거를, 비트 지금 노벨상을 왜 얘기하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쭉 스토리 텔링을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또 연관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핸드폰들에 들어오고 핸드폰에도 들어가는 배터리고요. 그리고 뭐 노트북, 뭐 전자기기에는 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단순히 그 충전하고 방전하는 식의 그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게 개발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지금 이 수상자 나이를 보면 아실 거예요. 수상자들 나이를 보시면 알 건데 나이가 지금 이존 구디너프 교수가 97살 그리고 이 스탠리 이 사람은 78 그리고 이 요시노 아키라 이 사람은 71이에요. 나이들이 엄청 많죠. 근데이 사람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언제 개발해가지고 지금 노벨 화학상을 탔냐면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라고 하죠. 오일 쇼크. 어, 중동 쪽에서 이제 기름 갖고 장난질을 치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공항공항이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저 석유 파동 때문이었는데 이때부터 요 이제 기초 과학 쪽이 강한 어뭐 미국, 영북, 영국, 유럽 이쪽에서는 이 차세대 연료 어, 차세대 물질 연료 이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 과학을 계속해서 투자를하고 이제 그 만들어진 산물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때 당시 1970년대 당시에 개발이 됐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기술 개발 이후에는 바로 상용화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 그때는 이제 리튬 이온이 아니고 리튬 금속 자체로 배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는 뭐볼트 전구 하나를 킬수 있는 수준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용화되진 않고 계속해서 그 발전을, 기술 개발을 이제 계속해서 이뤄냈는데 이제 일본 과학자, 어, 요 분이 요시노 아키라 교수가 어, 85년도에 85년도에 최초 상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답니다 85년도에 70년도에 석유에 대한 그 연료에너지를 대체하고자 나온 기술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이, 이 70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작은 개발 하나가 지금 2020년이죠 곧 2020년도 산업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후에 우리 지금 다음 먹거리가 뭐냐 반도체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데가 계속해서 뭐 글로벌적으로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을 이끌었다고 하면 이제는 전기차다 근데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 지금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이런 거는 뭐 껍데기만 그대로 제공하면 돼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지금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좀 한계로 지적받고 있는 게 배터리예요 그렇죠. 용량은 이제 자동차 지금까지는 자동차 밑바닥에 이만큼 넣어가지고 한 300km 최대 300km까지 가는 기술이 지금은 최고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어, 기존에 이제 자동 차만한 배터리가 아니고 만약에 핸드폰, 뭐, 아이패드 크기만한 배터리가 자동차 크기를 굴릴 수 있는 동력이 제공되고 그리고 이 수명이 만약에 뭐한 500km까지 갈수 있다고 쳐봐 500km까지 그리고 충전도 한, 지금 한 40분이면, 이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돼야지 이제 그 배터리 80% 완충이 되는데, 어 이게 만약에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이 기반이 됐던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내피셜이 아니고, 이게 내피셜이 아니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어, 그 경영 컨설팅을 받았는데 기존의 인력을 최대 40% 감축해야지 어, 그렇지 않으면 회사고 노동자고 다망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전기차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와 다르게 구조 설비가 엄청나게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 내연기관 차를 예로 들면은. 엔진이 있어야,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구동을 전달해 줘야 되는 미션이 있어야 되고 그 미션에 또 이제 뭐 바퀴로 전달해 주는 구동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모터에다가 그냥 바로 구동이 돼버리니까 미션도 필요 없어 그냥 미, 전기차는 미션 개념 없어요 계속해서 모터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는 설비가 엄청 간단하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을 조립했던 이 생산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전기차에서는 상상 단가가 안 맞아 10명으로 조립할 수 있는 전기차인데 기존에 지금 인력이 100명이라고 하면 은잉여 인력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40% 인력을 감축해야지 미래 자동차 전기차 산업에서 그나마 어, 생산 단가가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컨설팅 경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거다 라고 하는 예측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사우디에서 미용 관광객 커플이 한 호텔 방에서 숙박 허용한다. 이거 뉴스 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이게 단순하게 어 뭐야? 이제 와서 뭐 혼숙을 허용한다고 되게 웃긴 나라네라고 그냥 어, 유머 뭐 또는 뭐 가십성 기사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왜 이슈가 많이 되냐면은,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어, 남녀 혼숙이 안 돼요. 비혼 관계일 경우엔 남녀 혼숙이 안 되고 그리고 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일 경우에도 어디였더라? 어깨랑 어깨랑 무릎 위쪽으로는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관광객이어도 그, 어, 그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의상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만 했었는데. 지금 얘네가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 그래,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이러한 그 이슬람 율법에 해당되는 규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슬람, 얘네는 종교예요. 어, 종교는 법보다 솔직히 너 사람들의 그, 어, 행동 양식을 좀 많이 가두게, 가두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법보다는 확실히 좀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슬람 귤, 규율과 율법을 수정하면서까지 관광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얘네도 지금 얘네도 지금 어, 석유산업의 종말을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산업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탄이 콘서트 한다고요. 어, 아무튼 석유산업의 종말을 예견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 그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는 석유산업으로 기존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석유 땅만 파면은 그냥 돈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뭐땅 짓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어 솔직히 당장에 석유산업이 망한다면 얘네 먹고 살게 없기 때문에 이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어 율법까지 수정하면서 관광산업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970년도 1970년도 어? 여기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이 파장이 2020년 현재 실제로 석유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석유사람의 종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 리튬 이온 배터리, 어, 리튬 금속 배터리, 이러한 기술의 평가는 형편없다였어요. 형편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구 2볼트짜리 전구 하나 키는 게 전부였고 그 폭발 위험성이 엄청나게 컸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기술 개발을 거치면서 전기차를 만들고 그리고 어 석유의 실제로 석유의 종말을 불러일킬수 있는 개발 기술로 발전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평가도 지금은 야 블록체인 이거 똥이야 허상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이 우리나라 또는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실용화된다 라고 하면은 뭐 지금 가장 먼저 접목되고 있는 쪽이 금융이죠 금융 금융 쪽에서 이제 이 가장 먼저 접목이 되는 이유는 뭐냐 스마트 컨트랙트죠 어, 디파이라고 하는 디파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금융기술이 가장 먼저 접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야 니네가 무슨 금융을 해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듯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 기존의 이 석유산업을 위협을 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했던 건데 이거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는 물리개발 물리기술 개발이 그 같이 돼야 되는데 얘는 솔직히 뭐 프로그램 코드만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발전 과정, 발전 기간은 훨씬 단축될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다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예요. 근데 저게 갑자기 뭐야 펑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197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70년도. 그리고 85년도에 이르러서야 실용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 됐죠.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받게 된 지는 거의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산업들이 계속해서 어,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산업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개설 기, 기술 기 개발 과정이 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저, 그 코스를 밟아서 어, 실제로 기존 점, 전통적인 산업 이 구조를 어, 무너뜨리고 새로운 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지 어,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을 합니다.